버직스 계열 커맨드 라인에서 종종 볼수 있는 더블 대시의 의미를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은 더블 대시로 시작하는 파일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류가 나죠? 더블 대시는 옵션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8.txt라는 옵션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 다옴표로 묶어봐도 오류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 이럴 때 더블 대시를 씁니다. 더블 대시 뒤에 있는 내용은 옵션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처리되거든요. 자, 파일이 잘 생성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에러가 나죠? 왜? 더블 대시 때문입니다. 이럴 때도 더블 대시를 씁니다. 자, 삭제해 볼까요? 실패했습니다. RM은 파일명에 더블 대시가 있어도 그것을 옵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더블 대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